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던 서울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도 수억 원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싸일 KB부동산 10월 서울시 시세총액 TOP TOP 20 아파트 단지 가격은 전월 대비 2.06% 떨어졌다. 이는 2011년 2월 통계 작성 일래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시세총액 TOP 20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으며 하락률도 6월-0.02%, 7월-0.13%, 8월-0.78%, 9월-1.48%, 10월-2.06%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긴 하락세다. 시가총액 기준 전국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로 범위를 넓힌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역시 지난달 97.58을 기록해 전월 99.32에 비해 1.75%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선도 아파트 50 지수도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으며 7월 마이너스 0.24%, 8월 마이너스 0.72%, 9월 마이너스 1.12%, 10월 마이너스 1.75%로 하락률도 매달 증가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극심한 거래 절벽에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발생하면서 최고가 대비 6억 7억 원씩 떨어진 거래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24억 5천만원 17층까지 올라갔으나 지난달 16일 이보다 6억 6천 5백만원 낮은 17억 8천 5백만원 5층에 손바김 됐다. 2위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5도 지난달 15일 17억 7천만원 2 5층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8월 최고가인 25억 3천만원 22층보다 7억 6천만원 하락했다. 3위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 전용 84 역시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가 27억 원 대비 7억 5천만 원 떨어진 19억 5천만 원 12층에 지난달 거래됐다. 송파구뿐 아니라 강남구에서도 하락 거래가 속출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7는 지난해 11월 26억 3 5 0 0만원 11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8일 19억 9천만 원 2층에 팔려 20억 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무주택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라며 대출을 더 풀면 일부 거래는 될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